안녕하세요 먹뿌리엄마 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어, 제가 오늘은 겨울철 민감한 피부에 좋은 그런 어, 바디워시 제품인 시카케어 아크네 바디워시를 한번 제가 소개해 보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어, 겨울철에는 여름철 보다 바디워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무작정 마트 가서 대용량 사다가 그냥 쓰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릴 이 제품은 정말 대용량이면서 민감한 피부에 쓸수 있는 아크네 바디워시 제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엄청 크죠? 어, 용량이 정말 굉장히 커서 온가족이 모두 사용해도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바디워시 제품이고요 어, 민망한 피부, 건조해진 피부 이렇게 우리 정말 나이 들면 들수록 피부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부에는 이렇게 얼굴 피부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 바디에는 신경 많이 안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건조한 피부에도 좋지만 냄새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바디에 좀 신경을 쓰도록 제가 충족시킬 수 있는 이 바디 제품을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냄새 너무 좋다. <웃음> 어우, 냄새 너무 좋아. 이 어, 시카 케어 아크네 바디워시는 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그런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이 있는 바디워시인데요. 특히 등드름 있으신 분들, 몸에 이렇게 여드름 자국이 고민이신 분들, 쉽게 이렇게 자극받는 예민한 몸피부를 가지신 분들, 각질이 많거나 결이 거친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저는 이렇게 두번 정도 펌핑해서 사용해 줬는데 거품이 적당히 잘 나는 편이고요 특히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씻고 난 후에 개운함을 한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제품을 겨울철에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수분 장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추운 겨울, 겨울에도 이렇게 바디로션 없이 꽤나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뭐가 안 발랐는데 되게 촉촉해. 까 무슨 우리 나오면 뻣뻣하잖아. 근데 이게 막 윤기 나는 거 봐. 아, 제가 이렇게 오늘은 겨울철 피부에도 아주 촉촉하게 쓸수 있는 특히 여드름성 피부에 괜찮은 시카케어 아크네 바디워시 제품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모든 분들 이 겨울철에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피부 유지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